여러분 오늘부터 예제를 가지고 전자책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전자책에 텍스트 파일을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계신 예제가 있으시면 그거를 오픈해서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요 텍스트 파일이 따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게 없다 샘플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 레시피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올려두었습니다 디자인 레시피 카페에서 이북 레시피 들어가시면은 맨 위에 보시는 따라해보는 전자책 사용설면서 파일 넣기 첫 번째에 보셔서 여기서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내용이 여기 지금 텍스트로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신 분들 중에 혹시 이해가 좀 안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참고해서 어,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다운을 하신 분들은 시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여신 다음에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운받아 놓은 폴더 이름이 전자책 예제 폴더거든요 거기서 텍스트 파일에서 눌렀는데 제가 텍스트 파일을 넣어뒀는데 텍스트 파일이 없어요 왜안 나타나 보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퍼 파일 형식으로만 보일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뜨죠 왕자와 거지라는 텍스트 파일을 넣어두었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텍스트 파일이 들어갔는데 전혀 생긴 게, 의도했던 게 전혀 다르죠. 물음표, 물음표가 떴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였던 문제가 왜 생긴 걸까요? 여기 디자이너님이 잘 써주셨는데요. 텍스트 파일 저장 시 인코딩의 문제입니다. 한글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텍스트 원본 파일에서 저장 시 인코딩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제 파일도 현재 인코딩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멀쩡한 텍스트 파일인데 아까 시길에서 열었을 때는 물음표가 떴던 거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인코딩 부분에서 utf-8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른 걸로 저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길에서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새로 저장한 왕자의 거지 1 보이시죠? 이걸 열어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텍스트가 깨끗하게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텍스트 파일을 시길에서 열어보는 것까지는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작가님들은 한글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고 원고를 그리고 그 파일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그러면은 시길에서 열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드리면은 한글을 한번 시길에서 열어볼게요. 보시면은 알수 없는 파일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X자가 뜨죠 그렇다면 한글에서 작성한 파일은 아예 열수 없는 걸까요? 아니죠 한글에서 작성한 것도 변환을 해서 열수 있습니다 한글에서 작성한 파일을 열어보신 다음에 저희 작가님께서 요번에 작업하고 있는 책인데요 한글에서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폴더를 하나 만드는 게 좋습니다 폴더 만들기 하나 팁을 드리자면 시기에서는 음 거의 대부분의 파일명을 모두 영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류를 막는 것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들 파일 이름을 영문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을 보통은 hwp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터넷 문서를 선택을 해주세요 저장을 누른 다음에 문자 코드를 유니코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장이 지금 바깥에 된 거거든요 바탕화면에 지금 제가 만든 파일 ex 파일이 여기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시계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여기서 파일을 html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저장한 파일 보입니다 열기 보시면 아까와 같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파일이 들어가는 것 까지는 어, 확인을 했는데요 아까 메모장에서 넣은 것보다 눈으로 봐도 뭔가 되게 지저분하죠 텍스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알수 없는 영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어, 시기를 활용해 나가면서 어,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에서는 조금 깔끔한 파일에서 시작을 해봐야지만 어, 시기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예제 파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제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보이시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예제 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시기레스 전자책을 편집해 나가는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